저희는 이제 숙소를 도착했습니다. 바로 밑에 편의점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뭐해? 넌 여기서 뭐해? 초량이. 너무 좋아. 어떡해. 성아 혼자 앉았습니다. <목소리가> 해운대다, 해운대. 날씨 갓 완벽쓰. 너무 좋은 거 아니야, 날씨? 미쳐버려. 왜내 인스타 아이디가 여기 있누? <목소리가> 이거... 스이더스파이 역시 돼이더밥이죠 저희 맛보기 파이더 스파이더, 스이더야파이더 스파이더, 고파이더 스파이더, 스파이더, 스파이더, 스파이더, 스파이더, 스파이더, 스파이더, 스파이더, 스여이더 하고 이더 스파이더, 스파이더, 스파이어 스파이더, 스파먹더 스파이더, 이게 좋아. 맛있어 그 뒤에 이 음. 주 음. 음. 음. 바닷가 갑니 여기가 해운대다. <웃음> 여기 해운대 왔는데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음. 너무 좋아요. 근데 살짝 여름이다. <웃음> 어. 한 7월 말 날씨. 이랬지, 얘들아? <웃음> 내가 성을 써줄게. 안 돼! <웃음> 야! 이거 발 이렇게 해서 찍을까? 그래. 발발 <웃음> 앞에. 그래, 발. 발. 아, 발. 발. 발. 발. 발. 발. 발. 발. 발. 발. 이제 올것 같아. 아, 이거 이거? 이거 이거. 과연? 이거 봐. 이거 아! 아! 아, 아한어아아 지금 이제 카페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파묻혔어 맞아 먹는 거 같아 무슨 냄새가 썼어? 난 가끔 도독을 심는다 펌펌펌펌 아 진짜 찜통 있다 거의 8월에 맞먹는 이 카페 안에 온거응 사실 어. 어, 음, 날씨가 갑자기 왜 이러지? 날씨 괜찮은데 그니까 머리 안돼 지금 음. 아, 나 요즘, 나 요즘 아, 진짜 얼굴이 못생가 스노우가 잘 나와? 응. 나포도를 찍고도 몰라요. 응. 카페가 너무 더워서 2차전 카페로 갑니다. 바로 헬이에요, 스타벅스입니다. 카페도 헬이에요. 아 너무 더워요. 2차전 카페. 베이글과 푸딩의 만남입니다. 나그 무범이야.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. 대장을 꼬실겁니다 맞아요 대장 꼬시고 올게요 요 예쁜데요? 겠어요네김이 오잖아요. 여기 맛있겠다 완전 푸이만데저김잘 먹겠습니다 <웃음> 너 감장게장 먼저 먹으러 왔어 장갑게장 빠져가지고 감정이 또 먹을 줄 아네? 야지려응 돈떡제인 할까? 행복한 일 하면서 돈벌기 <웃음> 맞아 너무 예뻐요 사과 <웃음> 예쁘니까 많이 많이 찍어줘야겠어요 이야밥 먹었는데 너무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어우 괜찮아 개장 폭파했어요 그러니깐요 어, 맛있었어요 너무 안녕. 잘 먹었고요 아몇 <웃음> 층까지 있는가? 1, 2, 3층 <웃음> 그 카페는 그냥 맛보기만 한걸로 한걸로 여기 생각하니까 물레역이좀 생각나네요 <웃음> 야 여기 재밌었어 여기야 여기 미쳤지? 어머, 음, 음. 어머, 왜 이렇게 예뻐? 여기네, 맞지? 응. 음. 만들어놨네, 어. 여기. 이야. 이야. <웃음> 성화의 원픽. 지금. 와플을 사러 갑니다. <웃음> 아이고 야 여기도 귀엽게 생겼다 외관도. 헐 진짜 하와이다. 응. 음, 치즈와오리지하나 <목소리> 여기밖에 없어 매장. 진짜? 디저트 배 따로 있나봐 응, 디저트 배. 이건 와플. 성화 추천장. 으음 으음 맛있다 미쳐가지구 음, 초채 초췌. 어, 초채해졌죠 이네 집에가서 저희 푹 쉬겠습니다 안녕 우리 은정이 많이 피곤했나보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. 아, 수고했습니다. 안녕. 내일도 파이팅! 우리 열심히 파이팅. 나라, 나라, 다라 나라, 나라, 나라, 다라 나라, 나라, 나라, 나 아까 바나먹 나라, 해야 되나막 나라, 나라, 나라, 나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라, 나 나라, 나라, 나나 나라, 나라, 나라, 나 아 진짜 이렇게 힘들게아 뭐, <웃음> <비밀번호> 아, 진짜 개나 줘라. 나 피로 못 해리다. 아 미치겠다. Bum bum bum.